준비됐습니까? 아빠 하! 습니다 피싱 걸스! <웃음> 오, 오, 오, 아, 소개. 자, 자기 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는 비글비글 펑크라 피싱 걸스 나 예이! 예입니다 마! 다거 다시 안 돼요, 그거? 다시 한번만 해 줄까? 나도 뭐를... 라 <웃음> 됐어. 오케이, 시작. <웃음> 아니!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 하면은 안녕하세요. 하면 비글 비글 이거까지 만나줘. 시작. 비글 비 비글 비글 비글 비글 글글 아,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네, 똥꼬비 연습을 한번 했는데 음, 피칭을 써면 조금 이제 서먹서먹하니까 좀좀 그러니까. 친해지고 이게 왜냐? 무슨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? 게임을 네, 할 친... 거예요? 나는 아, 아이돌이다. 아, 아, 게임을 아, 하자는 아, 거였어, 여러분. 뭐예요? 덤! 덤! 머 더. 더머 더머. 미녀. 야수 미녀요 진짜? 미녀야수. 야수. 로미오와 줄리엣. 각자 파트너의 얼굴을 아. 그려주는. 준수 아, 씨도 아, 그림 진짜 잘 그리잖아. 싶으면 나. 가장 가지고 싶은 종 이게 것. 뭐야 이그집똥구야감에 네. 네. 넣고 싶은 사람 한사뽑아요나 한 <웃음> 지금 <웃음> 그립 <그림 다 웃음> 진짜로? 가장 맞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! 하나 둘셋 짜잔 어, 붕어빵 호떡 하나 둘셋 호떡 빵 아. 박수 치죠안 맞았는데 안, 맞, 안, 안 맞았어 참수 <웃음> 붕어? 찍먹 하나 둘셋찍먹 양념 프라이드 하나 둘셋 양념 아. 아. 진짜, 진짜 안, 안 맞네, 맞네. 완숙 완숙 하나 둘셋 완숙 뭔데? 아, 진짜? <웃음> 치킨 피자 하나 둘셋 치킨 하나 둘셋 B F W <웃음> 양념 게장 간장 게장 하나 둘셋 <웃음> 간장 게장 아이몇 개나 <웃음> 죠두 개밖에 안 담았어요.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셋 된장찌개 아이고 아이폰 갤럭시 하나 둘셋 갤럭시 <웃음> 시차 공속버스, 하나, 둘, 셋. 기차! 고속버스 하나 둘셋 고속청순 야구 하나 둘셋 야구 섹시 청순 하나 둘셋 섹시, 섹시! <웃음> <웃음> 뭐 누가 맞힐 수가 있대요? 전쟁에서 뭐, 막 이런 거 심판의 날 정답 로즈. 로즈. 아, 모르겠... 아 맞아 강인 왕이 된 남자 정답 아 미야 미야 안 보여 나. 일구 저거 책상에 착하고 짐이... 아 일구파 하나 둘 오, 일곱 세 일칠 일구팔칠 구만 정답 아 미야 미야, 미야! 아 우리 세계 최고의 날들 도나 도나 우리 세계 최고의 순간 정답 아 미야 사망유희 정답 우리 아 일등할 네. 것 같아 진짜 오1 1개 맞췄어 진짜 아, 선물이 뭐예요? 선물 아까 있다가 맥주 한 잔씩 더 드시면 고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어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어요한대짜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하짜진 진짜, 요한 진짜, 진짜, 진 대수, 어, 네. 대수 짜진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? 아이고, 저 떨림 떨리는... 죄송합니다 프라이드 생일들 앞으로 가서 말못하고게 어디가서 사흘 짝이래 만든 명곡. 명곡 물점주소가 물점주소 키미화로 예김 제가 키미화로 를영국에 예. 음. <웃음> <웃음> <깨고 더. 웃음> <웃음>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<웃음> 예, 사람들이 다 머리를 세우고 다녀서 <웃음>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고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테니까 Do Ken h e y e s t h r o touch, sigh, a e d t h o u g